문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에어컨에 대해 알게 되죠. 오늘은 아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시면 난감합니다. 에어컨 설치 방법, 자꾸 상담을 물어보셔가지고 난감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은재냉량은한 2천 정도 돼요. 그리고 전기 소모량은 600에서 심할 때 제일 최고 800와트.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2020년에 개발된 신형이에요. 먼저 구성품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박스를 깔아가지고 막 걸려놨고요. 실외기 한 대가 있고 실외기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냉매관이 두 개. 냉매관이 두 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게 참고로 저도 에어컨은 모르는데 오늘 무식한 도전을 해보는 거야 이게 고압관이라고 하고 요게 저압관이라고 하고요 전선 이 전선은 실외기랑 배터리를 연결하는 전선이에요 이부분 있고 이거는 거치대예요 브라켓, 실외기 브라켓이고 이렇게 다는 건가 봐요. 네 군데 이걸 달고, 고무를 끼우고 실외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나사로 채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책상 위에서 설치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브라켓은안쓸 겁니다. 내려놔두고요. 쓸데없 나사가 많네요. 그리고 브라켓 같은 경우는 그 설치 업체얘기 들어보니까, 이 브라켓이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그래서 차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설치업체마다 노하우가 있어요. 은글을 짜는 곳도 있고요. 이걸 거의 안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리 여기 언박싱을 조금 전에 했는데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실외기는 근데 이 제품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저희가 배송하는 거에 스크래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외기 쪽에 실내기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실외기는 차 지붕 위에 다 설치하는 거니까요. 저정도 스크래치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실내기에서 물 빠지는거 아닌가봐요 그럼 2020년도 제품 어디 실내기 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실내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처럼 생겼는데 좀더 폭이 작아요 폭이 한번 재보면 몇 센치입니까? 한 60cm 나오네요 양 사이드까지 하면 64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실내기 이거 말고요 좀더 구형으로 후환되는 좀더 폭이 좁은 실내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실내기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자동차 무시동이 터 실내기는 동그란 빵꾸가 4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단점이 공기 나오는 통로가 좁다보니까 차 안에서 휘 하는 바람소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요 제품은 가정용 실내기랑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장점이 디자인 조금 예쁜 거있고요 바람소리 있죠 실내기 바람소리가 가정용 수준으로 작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 이게 설치가 안되는 차량도 많을 거예요 폭이 좁아 가지고요 두번째 2020년에 가장 큰 변화 2020년 제품은 드디어 새로운 컴프레셔로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2020년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먼저 여기 붙어요 사이즈부터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아 70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사이즈 사실 저희 판매 페이지에 다 있는데 한번 재부, 재드리는 거예요. 40cm 정도 대략. 그리고 두께. 두께 한번 재보죠. 두께가 14cm입니다. 브라켓까지 하면 한 16cm, 7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2020년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무시동 히터가 한국산보다 품질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한국산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2020년에 컴프레셔가 새로 개발되는데 이 컴프레셔의 특징은 원래는 에어컨 컴프레셔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꼭 세워서 설치해야 되고 또 어떤 제품은 천정형이라고 하죠? 천정에 눕혀야지만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개발된 새로운 컴프레이션은 방향성을 극복했어요. 현재 이시에기는 작년 모델과는 달리 트럭에 세워 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천장에 엎어 가지고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또 뒷면을 보시면 냉방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컴프레셔 크기를 30% 정도 줄였어요 크기가 작아졌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 가지고 설치할 때 한 사람이 설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트럭 지붕을 올리는데 밑에서 누가 올려주고, 위에서 땡겨주고, 조이 붙잡고 설치하고.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점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이게 컴프레셔입니다. 자동차 컴프레셔죠, 이건. 일반 에어컨이랑 달라요. 그래서 컴프레셔가 엄청난, 엄청나게 개선됐다. 심지어. 방향성을 했기 때문에 이 실외기를 세울 수도 있고요 트럭 짐칸이랑 운전칸 사이 틈에 세우겠죠 그리고 지붕에 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리고 또 다른 거 일반 가정용 에어컨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그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을 캠핑카에 캠핑카나 트럭에 설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 방향성이 너무 심해요. 제대로 설치를 안 하면 그리고 운행 중에 사용하면 컴프레셔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구조가 틀리죠. 자동차용이랑 가정용은 그리고 또 가정용은 냉매관이 여기 보시면 냉매관이 고무로 되어 있죠. 근데 가정용은 동관으로 되어있어요. 이 동관은 장점이 뭐냐면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해가지고 충격이 가도 크랙이 안 생겨요. 근데 가정에 설치하는 에어컨은 자동차에 설치했을 때 계속 운전을 하고 턱도 지나가고 오프로도 드 지나가게 되면 그 동관에 무리를 줍니다. 동관이 크랙이 된다고 해요. 동관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 저도 사실 에어컨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에서 다운 받았어요 에어컨 가스 주입 방법 이걸 보면서 한번 이 책상 위에다가 설치한 것에 도전을 해볼 겁니다 이게 가스 주입에요 설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가스도 두캔 들어있네요 가스 가스는 일본에서 제작한 겁니다 자동차용 134 가스에요 자 그럼 한번 설치에 도전을 해보죠 우리는 엎어가지고 설치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샤어 그래도 무겁다 이게 가벼워진 거라고 하는데 정에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럼 냉매관부터 원래는 설치할 때 전문 설치점은 그 컴... 강력한 컴프레셔를 이용해 이안에 공기를 빼낸대요 안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그 후에 냉매를 밀어넣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장비가 없고 실제 여기 설치한다면 바로 철거를 할 거기 때문에 진공상태를 만들지 않고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아 기름이 떨어지네. 요건 뭐냐면 에어컨 윤활유라는 거예요. 안에 윤활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뚜껑을 열면 기름이 떨어지고요. 아연 에어컨 설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저압관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순서에 상관이 있을까요? 뭐 냉매를 넣을 땐 저압관 쪽 먼저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냉매 넣는 밸브가 있죠. 이베 벨브가 있는 쪽, 어실 외기 쪽이에요. 실 외기 쪽, 음, 됐구요.. 그리고.. 이 쪽, 도요거 쪽, 도요관입니압관입니다 저압관이면 내보내는 것고 저압관이면 들어가는 쪽같아요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에어컨에 대해 알게계죠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거예요 먼저 물어보시면 난감합니다 에어컨 설치 방법 자꾸 상담을 물어보셔가지고 난감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거예요 안에 이런 것 튜브에 바람넣는 밸브처럼 가스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없게 되어있네요. 이거 가지고 가스 어떻게 먹나 사실 궁금했는데 그냥 뚜껑이네요. 그리고 이제 고압관을 실내기에 연결할겁니다. 이것도 그냥 꼽으면 되는건가요? 냉매관을 다 연결했고요. 두번째 전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선 전선 이거다. 이거를 홈에 맞춰가지고 꼽으려면 이렇게네. 꼽았어. 어? 자 방금 실 4개와 실외기의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뭐지? 아 이렇게 쉬울 리가 없네. 그 다음 실외기와 <웃음>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희 24V 배터리고요 설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쉽게 왔어요. 떠나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만 하면 돼요 근데 연결하기 전에 주의사항 있나? 배터리를 제일 마지막에 연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야? 이건 뭐지? 아! 오케이! 자 플러스를 연결하고 이 선선이 지금 몇 미터죠? 대략 이 정도 길면 3미터 나올 것 같아요. 이 3미터가 짧다는 차들이 많았어요. 이걸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5미터까지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바로 꼽으면 그때부터 불이 들어오겠지? 가스 불때 꼽아도 되겠죠? 한번 꼽아보자. 어? 됐습니다. 어, 에어컨 조립 끝! 근데 소리 났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시켜기가 겁납니다. 잠깐 껐다 켜볼까요? 어, 껐스 여기 표시가 되네요. 디스플레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어. 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어, 가스 없어가지고. 음. 가스 없어가지고 안 돼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가스를 넣어봅시다. 자, 이거 천만 주 봅니다. 음, 음,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겁니까? 그림을 보자. 이 빨간색은 왜안 쓰지? 로만 아 이게 맞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한 거고요. 어, 그림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오픈 클로저 어, 일단 잠궈놓고 얘도 시계 방향으로 둘다 시계 방향인데 아, 일단 둘다 잠궈놓자 둘다 잠궈놓고요 음, 이쪽은 안 쓰니까 그대로 다시 잠궈놓고 과학관은안 쓴다고 하네요 그럼 가스는 저압으로만 넣나 봅니다 물어볼까? 일단 선을 연결하고 가운데 이게 노란 거 노란 거두 개가 두 개가 이거 안두 개가 이거가들어가요들어가는쪽가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가 파란 거. 두 개가 보는 거지뭐 빨간 것도 일단 있으니까 꼽아봅시다 안쓰드레드 안쓰드레드 꼽았어요 아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가스로 들어가네 그러면 이건 뭘까? 막혀있네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혀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꽉 막혀 있어. 왜 있지? 고압관도 연결을 했어요. 고압, 저압, 밸브를, 압력을 다제야된다고 했는데. 이럴 땐 사장님 찬스. 설치업체 사장님 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림이랑 달라서. 예, 안녕하세요. 예, 에어컨 설치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파라닝이 저압이고 빨강이 고압이잖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서 가스 넣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저압으로만 가스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아니요 저희는 그냥 이거 뭐효율 필요 없고 일단 동작만 시킬 거거든요 근데 증거안 잡고 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파란 색깔. 예, 예, 그거를, 벨브에, 아 그거를, 아, 이렇게. 예, 꽉 조였습니다. 예, 빨간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예, 결합시켰어요. 네. 예. 네. 예. 어? 네 뀌어요. 네. 빨간거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가네요. 다 결합시켰습니다. 자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캔이고요. 이 캔에서 가스를 뽑아 쓰는 웰브예요 이거는 사용법을 제가 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꼽으면 칙할 텐데. 구멍이 저절로 뚫리면서. 됐나? 된것 같죠. 예. 예, 가스통에 가스통에 물렸습니다. 예, 빨리 하죠. 예, 가스통을 열고 뒤집어요. 왜 뒤집으면인지 모르겠지만, 예 입구 밑으로 가게 뒤집었어요. 열고, 예, 예. 노란 걸요? 아, 예. 아, 예, 그러네요.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나오는데요? 예, 잠갔어요. 오 저울이요? 저울은 없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 로우, 파란색. 예. 풀렀어요. 네. 오우 액체가 보이네요. 진짜. 네. 잠깐만요. 어디서 지금. 잠깐만요. 예. 예. 잠갔어요. 예. 잠갔어요. 예, 소는데 어딘지 찾았어요. <목소리>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세게 쳐줄 줄이 있네요. 이제 아세요? 근데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얼마 안 올라가네요? 예,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서. 저압이 30. 지금 이 가스가 깡통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멈춘 것 같아요. 아, 예, 흘러가는 게안 보이네요. 왜 예. 근데 이게 가스가 다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도. 남아있네요? 네. 예. 아, 네. 감정이 떨어지네요, 프레셔가두 번째 감정. 예. 근데 왜, 밸브를 잠근다는 건, 아, 이쪽을 잠궈줘야 되겠구나. 예, 했어요. 예. 예. 맞아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자, 오늘은 이제 완벽한 설치는 아니지만 찬바람 잘나오고요이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약간 부족한건 이 저압이 20에서 30까지 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가스를 워낙 많이 날려 버려 가지고 그만큼 안되네요 그리고 진공도 안잡아 가지고 그런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 설치를 한다면 저보다 잘할것같고요 오늘 제 목표는 실제로 설치를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돌려보는 거잘 돌아가네요. 우리가 몇 시부터 했죠? 한 5시반부터 는면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 에어컨 설치를 직접 해보니까 저압관 연결하는 거랑 고압관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난이도. 무시동이터보다 사실 쉬워요. 해보니까. 그리고 전선 연결하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아까 다 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건 뭐냐면, 실 외기를 트럭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트럭 외부에. 그리고 또, 실 외기를 트럭 랩부에 고정시키는. 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리도 잡아줘야 되고,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선도 내려줘야 되고요. 이런 전선도요. 이건 좀 얇네요. 실내기랑 연결되는 건. 그리고 또 어려운 건, 가스 주입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쉽지도 않아요. 뭐 힘이 들진 않아요. 근데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날려먹고요. 지금, 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25까지 갔네요. 음, 괜찮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 이거를 빼줍시다. 끝! 설치! 브레이프까지 뺐습니다. 저희는 뭐 정상적인 작동이 목표가 아니라 설치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책상 위에서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해봤고요. 정확히 알려드리면 오, 가스를 넣었을 때 조합이 25고압이 나중에 가동시켰을 때50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약간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뭐 가스를 넣어봤자 저희는 의미가 없어요. 철거할 건데, 이제 또. 그럼 이상으로 무시동 에어컨 소개를 마쳐드리고요. 그리고 뭐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제품이 작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중국산 무시동 에어컨 성능이 그냥 가성비 제품이었어요 야 가격대 성능이 이정도면 설치해 볼만 하다 근데 올해 나온 제품은 올해 나온 신제품은 제품, 가, 가, 가, 가성비 제품이 아니에요 가격도 싼데 성능도 좋은 대륙의 실수급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저희가 몇 군데 업체에 에어컨을 보냈거든요 그곳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이랑,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이거를 철거해야 돼요. 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